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왓다와 서진행적 왓타입니다. 왓타는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0번지에 있는 군산 에이본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하였습니다. 에이본 호텔은 대로변에 있습니다.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과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과 불과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정문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정문은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량 진입이 되지 않고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고 타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2015년 4월 15일날 개간을 하였으며 지금 7년차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가면은 와인 판매증도 있고 일식당이 있으면 아침 조식을 하는 조식 식당도 있습니다 지금 객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카드 키를 꽂았습니다 이 객실은 슈페리어 더블입니다 그냥 더블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고요. 객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룸에 커튼을 한채 제치고 바깥에 뷰를 쳐다봅니다. 네온 사인의 조명이 화려해 보입니다. 밑에 바로 보이는 조명들은 호텔 주차장과 주변의 모텔들입니다. 욕실을 잠시 쳐다봤고요. 조금 좁아 보입니다만 은 깔끔합니다. 옷장과 개인 건고가 있습니다. 샤워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빈티납니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깨끗하게 정리는 잘 되어 있고, 어메네티고, 일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치약 칫솔이 있습니다. 이렇게 객실 낸 낭방은 투숙객이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마스터 전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네요 이쪽은 호텔의 후면 쪽입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들은 모텔과 무인텔과 주차장에 라인을 넣는 조명들입니다 전혀 소음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온사인이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객실내에 차와 커피를 들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잠시 내려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호텔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타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밝히는 조명들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무인텔의 모습도 보입니다. 호텔 내부에는 페니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왔습니다. 길 건너 페니즘 CU에 들렸습니다. 테니저먼 호텔 건처에 있으며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과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이 4실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공항과는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호텔은 인근에 유맨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에 있어서 이쪽 정면부분의 객실들은 약간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용하게 주무실려면은 후면쪽 주차장 쪽에 객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호텔로비에 밴딩머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엄주류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프론데스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고 그렇게 큰 호텔이 아닌 비즈니스 리조트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호텔 내에 컨벤션도 있습니다. 객실에 들려서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생수 두 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침의 조식은 1층 식당에서 제공하고 부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에 예약을 안하셨다면 추가로 집을 하시고 다음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조식이 전체적으로 베이커리 부터 시작해서 한식 샐러드 수프 핫코나 까지 아주 무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처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1인당 2만 2,000원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호텔로 위에 특별히 와인 셀러가 있습니다. 와인 판매대가 있어서 잠시 들려서 사실 이곳에서 와인 한뱅을 구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 원액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군산시 해막로에 있는 군산 에이본 호텔을 찾았습니다. 군산의 시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과는 불과 1분 거리에 있고 군산 공항까지는 30분 거리에 있는 2015년에 개관한 에이본 호텔. 대로변에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두보기 행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용하시는 분들에게 아, 아주 그, 그, 그, 편리할, 편리할 듯합니다. 토미나르가 아. 데로벤이라 뷰를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용하기는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조식도 가성비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